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이번엔 휴재 공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쓰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한국엔 없어서 일본에서 가져와야 해서 고치는데 약 3주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달간 휴재를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휴재 공지로 돌아와서 죄송해요. 한 달간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게 노력할게요. 그럼 크리스마스날 봬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살구 공작수 여러분들.